반갑습니다 한스 씁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요 아주 간단한 호두 워머입니다 이 워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자를 뒤로 넘겨서 워머처럼 쓰는 방법입니다 가볍게 워머처럼 쓰고 다니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두번째는 모자를 써서 후드처럼 쓰는 방법입니다 추운 겨울에 머리 전체를 가리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렇듯 다기능적이고 예쁜 후드워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히말라야 돌핀 두볼사용했고요 모사용 코바늘 10호 사용했습니다 단수핀, 줄자, 쪽가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은 10호를 사용할 거고요 히말라야 돌핀 실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어요 히말라야 돌핀이란 실은 이렇게 끝을 보면 풀려요. 이렇게 무조건 실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풀리지만 어느정도 적당히 꼭이 실을 쓸땐뺀 후에 여기에 안에 있는 실을 끝을 이렇게 잡고요. 한번 통매듭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꺼번에 쭉 매듭을 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꼭좀매주면자 이렇게 한 후에 방금 전에 빠졌던 실이 안 빠져요 이 실의 특성상 이런 방법을 써줘야만 이 실이 빠지 지 않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실을 묶으시고 우는 이제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우리 기초에서 다 사슬뜨기 랑 이런 거 배워 봤으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사슬뜨기 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완전히 돌려주고 나서 한번 코에 감아서 당겨주면 최초에 고리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저는 사슬뜨기를 50코를 할 건데요 어, 최대한 느슨하게 10호의 코바늘로 하면서도 조금 느슨하게 바늘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50개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코를 했는데 이걸 한번센치로 재보겠습니다 여기가 3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6 0 c m 가까이가 나와요 3 0 c m 정도가 다 됐으면 꼬이지 않게 살짝 펴주시고 이거를 처음에 우리 사슬뜨기 했던 이곳에다 바늘을 끼워서 한꺼번에 쏙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됐죠? 둘레가. 그런 후에 여기서 또 저는 사슬뜨기를 10개를 할 거고요. 10개를 한 후에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또세 개를 할거예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하나 둘셋 네번째도 기둥으로 가기 때문에 다섯 번째 코에다 넣어서 코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느슨하게 떴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면 다섯 번째인 이 코가 처음 한 기둥을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바늘에 한번 감아서, 자, 다섯 번째 코에다 넣은 후에, 뒤에 거를 살짝 감아서 이렇게 걸쳐준 다음에 빼줬더니, 바늘에 세 가닥이 되었어요. 이거를 한번 감아서 두 가닥을 빼주고요.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가닥을 빼줬더니,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한번 바늘에 감은 후에, 지금 넣어준 코 여기 보면 있어요 그코 옆에 다음 코에다 자 이렇게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또 살짝 뒤에 거를 걸어서 빼지요 이렇게 뺀 후에 또 바늘에 세가닥인 거를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빼주고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조금 느슨하게 이거는 좀 폭신폭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느슨하게 떠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늘에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끝까지 오는 게총 기둥 포함해서 1 0 코가 될 거예요. 제가 이곳까지 빨리 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 0 코까지 떴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 보면 아까 연결해 준 코가 있어요. 지금 사슬뜨기 해서 연결해 준 코, 붙여준 코죠. 자,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꽂은 곳 바로 옆에 코는 하나, 두 가닥이 연결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연결한, 연결한 걸 한꺼번에 끼워서 그걸 두 개를 다 뺐어요. 그리고 다시 세 가닥을 두개 빼고 두개 빼서 우리 한길긴뜨기 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를 우리가 코에다 넣으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저는 딱 여기 열 코와 여기 이음선 있는 한 코까지 해서 총열한 개의 한길긴뜨기가 됐고요. 나머지 50코는 이거를 그냥 허공에다 자 넓은 곳에다 넣습니다. 그냥 이큰 곳에다가 여기 실드 뒤로 감춰주면서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뺐어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 했습니다 다시 감아서 또 허공에다 이렇게 편안하게 넣어서 떠주고요 이거를 너무 단단하게 붙임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이게 빨리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그냥 허공에 넣어서 편안하게 떠주고 다시 감아서 다, 또 허공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짱 한길긴뜨기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전체 둘레까지 50개를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한두 코를 빨리 떠서 여기 펴놓고 보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11코를 만들었고요. 이곳에서부터 쭉 여기 전체 둘레를 뜰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곳에 와서 50개가 되면 다음에 이곳을 마저 떠줄 거예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저는 이쪽 원 둘레, 이 전체 안에를 50코를 일단 떠서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빨리 제가 여기 허공 안에 한길긴뜨기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떴는데 때로는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꼬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길 연결하기 바로 죽제네 이게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유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를 우린 전체 다 돌아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50코를 사용했고요, 이원 안에만,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면 이 11코 사이, 이곳에다, 허공에다 그냥 넣을 거예요. 이걸 코에다 넣으려면 잘안 보여요, 이 실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실들을 가지고 겨울에 사용할 때 쓰는 방법으로 오늘 제가 그런 기법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사이에 그러니까 긴뜨기와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허공이 있는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마무리할 거고요. 다시 또 다음 코도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하나 건너 이 사이에다가 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할거예요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1 0코 있었던 곳이고 이쪽 코까지 1 1 코였는데 이 사이사이에 한번 떠볼게요 같은 방법이라 제가 조금 빨리 뜨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한 코만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셔도 뜰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 마지막 끝에도 코와 코 사이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줄거예요자 그러면 여기가 거의 턱이 없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길긴뜨기 시작하기 위해서 사슬 3코를 하지요 3코를 하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번 감아서 우리는 이렇게 코에다 끼는 것이 아니고 한길긴뜨기와 한그 사이에 있는 코 여기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제 손가락이 보이죠 이곳에다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다음도 똑같이 바로 옆에 그렇죠? 한길긴뜨기를 건너서 그냥 사이에 넣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 마다 또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도 다 무조건 사이사이를 돌아서 끝까지 또 유턴을 해서 이쪽으로 끝까지 한번 와볼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사이사이 이 비어있는 공간,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이 허공의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서 쭉육초한 다음에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이쪽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요 마지막도 그냥 우리는 코와 코 사이에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작은 사슬 3개로 시작할 거고요. 방향을 돌려서 또 처음 요 허공 비어있는 공간부터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실한 볼을 다쓴 후에 여러분들께 두 번째 실을 연결하는 걸꼭 보여 드려야 해요 왜냐면 이 실의 특성상 또 그걸 배워야 하니까 제가 빨리 실한 볼을 다쓴 후에 다시 실 연결하는 것도 배워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느새 실을 제가 한 볼을 다 썼, 썼어요 그리고 이 끝에 보면 이것도 좀 좀 전에 시작했을 때처럼 우리 이 끝을 이렇게 빼줄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실도 여기를 뺐어요. 히말라야 돌핀을 쓸 때는 특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매듭이나 이런 식으로 묶지 않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겉에 걸 빼고 나서 속실들이 나왔어요. 양쪽 다 똑같이 나왔죠? 이 속실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묶어 줬어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또다시 속 실을 이렇게 우리 그냥 나비 묶듯이 일반 매듭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바짝 당겨줬더니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묶여졌다면 어떠세요? 연결은 됐지만 두껍게 이렇게 막 매듭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게 바짝 당겨주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흰 실만 속실만 보여주지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매듭이 없어요. 이거를 가리켜 드리려고 제가 실한 볼을 다 쓰고 다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는 똑같이 실두벌이다쓸 정도까지 계속 저는 한길긴뜨기를 떠줄거예요자 이렇게 원하는 센치만큼을뜰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한길긴뜨기 뜨면서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한벌정도의쓴 양이 보통 한 15cm 조금 넘어요 그래서 여기가 28이나 30cm 가될 때까지 길이를 뜬 다음에 저는 마무리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떠 보겠습니다. 제가 실을 두 벌을 거의 다 짰고 이제 원하는 센치만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지금 떠진 게 28cm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28cm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여기서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왔다갔다 하면서 떠서 이게 지금 반 접혀진 상태예요 이렇게 반 접혀졌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이한 면을 연결해 줄 거예요 지금 한 장으로 쭉 떴던 이거를 연결할 건데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슬뜨기를 먼저 한 개만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앞에 거한 개, 뒤에 거한개요 사이를, 그쵸? 요 사이사이를 바늘에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우리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이제 짧은뜨기로 양쪽 걸 같이 잡아서 떠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일 때 한꺼번에 빼는 게 짧은뜨기니까, 짧은뜨기.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여기 기둥, 그쵸? 기둥 사이에 코. 이곳에다 바늘을 끼울 거고 그리고 뒷면도 보면 여기 있어요. 앞에 건 했고요. 그 다음 비어있는 곳에 지금 여긴 채워졌단 얘기예요. 지금 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옆에 한 기둥을 건너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코 그렇죠. 여긴 지금 떴어요. 채워진 코 말고 옆에 기둥 사이에 그리고 뒷면도 기둥 사이가 이곳이죠. 여기는 이미 떴고요 그러면 앞에꺼 뒤에거를 각자 이렇게 연결해서 잡고 짧은뜨기로 붙여줄거고 또 다음코도 연결해서 잡아서 짧은뜨기로 붙여줄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우리는 붙일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끝까지 해서 뾰족한 것도 괜찮고 뾰족한게 싫으면 여기 둥글릴텐데 저는 그냥 끝까지 쉽게 뾰족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작한 이곳부터 이쪽 끝까지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우리는 붙여줬어요. 그런 위에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자,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린 부분에 또 끝이 이렇게 빼면 실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지만 우리는 시작할 때 배웠으니까 이거를 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감아서 꽁 묶어 준 후에 실이 빠지 않게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쏙 빼서 사슬뜨기 정리를 해줄 거고요 매듭, 여기 있는 매듭들, 여기 보면 짧은뜨기 해준 코에 사이사이 이렇게 바늘을 끼워요. 자, 이렇게 한 면만 끼웠어요.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끼운 후에 이 매듭도 보기 싫지 않게 살짝 바늘에 이렇게 실을 걸어준 다음에 이거를 당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 안으로 숨지어 매듭이 자 이렇게 다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매듭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이게 여기를 겉으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매듭이 없기 때문에 묶여진 것도 이게 뭐 보기 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집어 넣고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머를 이렇게 얼굴에 쓰고 여기는 목 부위가 될거고요 여기 있는 이 매듭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아무래도 매듭 정리들을 다 안으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바늘 을 살짝 숨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워머 하나 만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실이 이게 코가 보이지 않는 거를 위해서 제가 코와 코 사이인 이 기둥에다 넣어서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냐면요. 우린 이 히말라야 돌핀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보이 진짜 잘 보이지 않는 이 후드 워머를 어 슈퍼밍크 실로 할 경우에는 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사이에 어, 코를 이렇게 건너 뛰는 거잘 보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코와 코 사이를 비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요 기둥 사이에 넣어주세요 라는 단어로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어떤 걸로든 뜨개질을 이렇게 응용해서 할수 있는 거를 배워 보신 거니까 자 올겨울 따뜻하게 요런 후드 워머 만들어서 예쁘게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후조어머 만드는 걸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